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고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오늘 그 파이네트워크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 디벨로퍼 SDK 워크샵이라고 하는 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해당 그 세부 설명란에 있는 어, 풀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는 득이 될 겁니다. 어, 본 영상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자 사용자 수가 많으면 어, 정규 시장의 파이가 어, 편입이 됐을 때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을 할까요? 어, 파이네트워크는 최근에 이제 그 크립토 그 트위터 중에서는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어, 솔라나를 제끼고 8위에 어, 랭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만큼 사용자 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럼 단순하게 봅시다. 어, 이것이 좋은 비교 대상은 어, 되지는 못하겠지만 사용자 수를 어, 그냥 두고 봤을 때이 어, 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 스웨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어,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거래소에 지금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스웨트 코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M2E 방식으로 무브투원 어, 방식으로 내가 걸어서 어떤 활동향, 활동량만큼을 가지고 스웨트라고 하는 코인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 스웨트 코인은 사용자 기반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어, 현재 기준에서 보면 작년에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현재는 1억 2천만 명을 이제 돌파를 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요, 어, 공식적으로 집계가 이제 어, 발표를 한 거는 3,5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어,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현재 사용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케와시에 대한 지연이나 또는, 어, 개발에 대한 상당한, 어,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어, 메인넷에 대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 해커툰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중도에 포기하고 이탈하는 어,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 이, 보다는좀 적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용자 수를 보면, 어, 스웨트 코인에 비해서 약한 3배에서 3.3배 정도, 어, 가 이제 파이네트워크가 좀 적죠. 자, 그러면 월등하게 많은 스웨트 코인의 가치는 그러면 높을까요? 어, 오늘자 가치로 보면 어, 코인마켓캡에 거래가 되는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 가격은 14.4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억 명이나 되는 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낮은 거죠 어, 스웨트코인의 가치가 낮은 거는 사용자층이 어, 많은 것 대비해서 이 코인에 대한 사용처가 좁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 물론 스웨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기부를 할수 있다던가 또는 스웨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어, 일종의 좀 프로모션으로 어,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 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라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스웨트코인에 대한 사용처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 내가 걸어서 채굴한 코인을 가지고 그냥 시장에 코인 거래소에 파는 것밖에는 현재는 지금 미뤄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물론, 스웨트 코인에서 이제 보다 많은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iOS 버전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안드로이드는 나중에 하고, 어, NFT나 메타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자층을 보다 더, 어, 더욱더 많이 확대를 하고, 코인의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코인 거래소 사용하는, 어, 매수 매도 역할로 밖에는 전락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도 역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단순하게 파이채몰도 있긴 하지만 생태계가 이제 어 확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파이네트워크를 그냥 정규시장에 편입시키게 되게 되면 어 스웨트 코인과의 어 미래처럼 이렇게 가격이 낮게 평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을 가지고 그냥 매수, 매도 역할로밖에는 어 사람들이 어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 안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그 파이 워크숍그 이제 워크, 워크숍을 통한 SDK, 파이 소, 그 결제 솔루션에 대한 어 설명에 대해서 어 이것을 보시면 역시 확실히 파이 네트워크가 다른 코인과는 달리 사용처 확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 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어,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가 사용처 확대를 통해서 기대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 거죠. 어, 영상에 보면 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개발 언어를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일단 이해를 해 보면 이총 다섯 가지 어 이제 그 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 기능적으로 보면 어 제일 처음에 해당 사용자가 어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어 이제 해서 결제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사용자를 먼저 이제 이 플랫폼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용자가 어 이제 그 결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이제 어첫 시작부터 들어왔을 때 파이 플랫폼에서 이 사용자가 적합한 사용자 인지를 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파이 플랫폼이 아이 사용자는 적합한 사용자입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유저는 다음 솔루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저가 원하는 상품을 어, 선택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결제가 넘, 이, 넘어온 이, 이그 요청에 대해서 파이플랫폼이 다시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 지불 요청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 이제 검토하고 나서 지불이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하는 개념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이번에 이제 이, 여기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파이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보죠. 어, 파이네트워크 이번 플랫폼에서는 두 가지 단순한 기능을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파이 사용자를 연결하고 파이 지불 요청을 한다. 단순하게 두 가지인데.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데 별도의 해당 플랫폼에서 가입이나 어, 그 어, 가입 절차나 따,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로그인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인인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이 월렛을 생성하셨다면 지갑 연동을 통해가지고 파이 지불 요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본 화면은 결제를 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파이 베이커리라고 하는 어, 앱이고 어, 여기 해당 사이트를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사인인과 사인아웃 이렇게 두 가지로 요, 이제 이루어져 있죠. 좌측이 사인인, 그러니까 어, 어, 로그인하기 전 화면이고 우측 사진이 로그인하고 난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와 같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 모든 결제 솔루션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떠한 것을 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고 여기 나와 있는 중앙에 있는 오더라고 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다음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더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파이 지갑과 연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상단에 이와 같은 로딩 화면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따로 뭘 유저가 할건 없고 해당 파이 플랫폼이 결제를 이제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제할 준비가 사용자가 확인이 되었고 아까 그 해당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플로우대로 사용자가 확인이 됐고 결제할 준비를 이제 해 줍니다 어, 여기 결제 정보에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어, 어떤 상품에 어떤 가치를 가진 상품을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과 어, 해당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이제 그 컨트랙트 주소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캔슬을 누르게 되면 결제를 취소할 수가 있고 어, 만약에 이 정보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여기서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결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불 요청에 이제 지불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어, 검증 방식은 여기 옵션 두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로 나와 있지만 어, 나중에 설명을 후반부까지 들어 보시면 지문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또는 어, 지문 인식 방식에 대한 생체 인식을 통한 방식이나 또한 보안 구절을 통해 가지고 어, 24개 단어를 입력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 방식은 안전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플랫폼이 이 암호에 접근할 수는 없도록 설계를 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된 이제 그이 지불 요청에 대해서 적합성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이제 로딩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이 로딩 절차는 이 결제 요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페이가 만약에 완료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아까 어, 요청을 했던 세개의 파이코인이 해당 지갑 주소로 전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해당 개발자가, 어, 이제 여러, 아까 설명드렸던 그 복잡한 절차들을 쉽게 그냥 연속 동작으로 구현되고 있는 앱상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이제까지 그, 니콜라스 박사가 많은 이제 매체들과 이제 소셜, 어, 과의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어, 여러 진행자들이 파이 코인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는 가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때마다 이제 답변을 했던 거는, 어, 파이 코인의 가치는 파이 유저에 달려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어, 너무 그냥 유저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 뭐 그렇다고 보면 어, 니콜라스 박사는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케와 KW, 시 솔루션 매스 케와시 진행하고 그냥 오픈맨넷 지금 발표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뭐 후보비는뭐 가짜 파이이긴 하지만 그냥 거래소에 이름을 해서 상장시키고 나서 손 털고 나가면 끝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월 9일날 시작을 했던 해카툰, 2차 해카툰까지를 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어, 니콜라스 박사만의 또 다른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파이 코인의 실사용처 확대, 이러한 디앱에 대한 확장성이 재반이 되어야지만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진정성으로 이제, 어, 시장에, 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 어, 니콜라스 박사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도 파이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어, 이것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저도 제 자유로 파이네트워크를 믿고 있는 유저 중에 하나이고요. 어,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요, 저는 채굴을 하고 어, 후회를 하지 채굴도 하지 않고 어, 후회하는 일은 나중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